사람들이 벌써 이제 패션 트렌드를 많이 올리네.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런 트렌드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트렌드를 나도 다뤄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싹 한번 둘러봤는데 뭐 가죽, 데님, 카고 팬츠, 뭐 바이커 솔직히 여러분들도 가죽이나 데님 이런 아이템이 기존에 우리가 모르던 그런 소재는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바이커 트렌드는 이미 한번 제가 소개를 했었고 카고 팬츠, 파라슈트 팬츠 이거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하고 제가 진짜 많이 입고 다니는 바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또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트렌드를 둘러보면서 제 눈에 딱띈게한 가지 있었거든요 바로 베스트 조끼 아이템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겨울에 패딩보다 패딩 베스트를 많이 입었을 정도로 제가 조끼 아이템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이 베스트 조끼 아이템은 올해 트렌드인 뭐 가죽, 데님 같이 소재 트렌드, 아니면 은 카고 팬츠 이런 것처럼 스테일적인 트렌드라기보다 아예 좀 다른 형태의 아우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겐조, 뭐 디젤, 그외 다양한 브랜드에서 좀 이런 베스트 아이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즌이 겨울이라서 그렇지 굳이 패디드가 아니더라도 좀 베스트 형태의 아이템을 올해 좀 추천드리는 아이템으로 꼽고 싶습니다. 코트! 패딩, 뭐 블루종 이렇게 흔한 아우터를 입었을 때랑은 또 완전 다른 느낌의 그런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고프코, 뭐 스트릿 이런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베스트는 이미 익숙해진 아이템입니다. 예전 같으면 은 살짝 뭔가 낚시 조끼, 약간 아재들이 입는 옷 이런 느낌의 아이템이 맞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좀 그런 아재 느낌이 전혀 안 나잖아요. 좀 제가 입는 아이템들은 그런 느낌이 덜 나는 아이템으로 많이 셀렉을 하기 때문에 왜 내가 베스트 아이템에 그렇게 열광을 하고 이렇게 추워 죽겠는 날에 굳이 굳이 베스트를 입는지 올해 주목해야 될 아이템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일단 바로 스타일링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스트 아이템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스타일링이 재밌다 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룩은 제가 이번 겨울에 조금 캐주얼하게 입고 싶을 때 많이 입고 다녔던 룩이거든요 굳이 막 두꺼운 패딩 두툼한 패딩을 입지 않고 이렇게 베스트 아이템을 매칭한 이유는 바로 요 소매 레이어드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포인트 있는 이너를 계속해서 찾고 구매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그냥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굉장히 예쁜 아이템이지만 이렇게 패딩 베스트를 매치했을 때 몸판은 가리면서 이렇게 소매 부분만 딱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센스 있는 스타일링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룩을 입었을 때 장점이 우리가 버스, 지하철을 탈때 아니면 은 운전을 할때 패딩을 두껍게 입으면 은 조금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더운 경우도 있고 그런데 패딩 베스트를 입으면은 일단 소매 부분이 열려있고 입었다 벗었다 하기도 되게 편리하고 들고 다니기도 편리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에서 밖에 돌아다니는 건 매우 춥긴 하지만 그것보다 나는 땀 흘리는 게 싫다 불편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베스트 아이템을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굉장히 추운 날이 많았는데 솔직히 영하 한 3도까지는 여기에다가 목폴라를 입거나 뭐 장갑을 끼거나 목도리를 끼거나 했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추위였다 이렇게 막구스다운에 빵빵한 이런 패딩을 입었다 쳐봐 물론 이렇게 따뜻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지만 일단은 풍치 자체가 굉장히 부해 보이고 둔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카페나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많다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런 베스트 아이템을 추천드린다는 거죠 저도 맨날 이거 패딩 베스트 입고 그냥 장갑 끼고 그냥 맨날 카메라 들고 다녀요 버틸만 하더라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디젤 패딩 베스트인데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이쁜데 좀 주의할 점이 아까 보여드렸던 8세컨드 패딩 베스트는 요 니트랑 컬러 톤이 굉장히 잘 맞아 근데 이 친구는 살짝 뜨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너 컬러와 어느 정도 좀 맞춰주는 게 좋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블랙 컬러의 조끼 아이템을 구매해두면 은 요거는 진짜 두고두고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자주 입고 다니는 코드그라피 패딩 베스트거든요 그때 광고 영상에서 한번 추천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보고 내가 입고 다니는 거 보고 엄청 물어보더라고 이거 어디 거냐고 제가 한번 소개했던 아이템입니다 제 스타일로 좀 스트릿하게 입어 봤는데 이것또한 소매에 포인트를 줘서 파이핑이 들어간 바람막이 아니면 은 요즘에 뭐 소매에 포인트 되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그런 인세인 게러지 롱슬리브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소매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아이템을 많이 구매하는 이유가 활용도가 높아지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혹시 오늘 베스트 아이템에 관심이 있어서 좀 입문을 해 보시려는 분들은 그런 아이템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스투시 같은 것도 있겠죠 바지는 제가 올해 트렌딩 카보 팬츠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요런 검정색 스투시 에어포스 신발을 신어줬습니다. 요 디젤 요 파이핑이랑 조합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템이랑도 조합을 해서 재밌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은 좀 봄여름에 입기 어려운, 덥잖아. 어, 한 3월 중순쯤부터는 입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윈터랑? 좀 그래도 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오우 제가 입어봤는데 아, 네어떤신장입어보셔도신경날것 음... 같아요 음... 저희 샘플이랑 입어봤는데 바지랑 네 아, 느낌이 괜찮아요 <웃음> 느낌 왔나요? <안 웃음> 제가 돼요?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 입으로 말하기 이 라인이 조금 더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네네 얘도 색 그때 다르,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아, 원래 매칭을할 거예요 아까 사실 처음 놓여져있을 때는 네. 너무 작업복같은 맛이 있었거든요? 아. <웃음> 아, 입으니까 괜찮네 안에 아, 네. 비치는 느낌 못줘 맞습니다 약간 그 자연스러운 스판기가 있는 음. 소재예트 이거 라인 따라서 네. 여기 다 하나 더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음. 어, 지퍼도 주머니 네네 이렇게 숨긴, 숨겨진 지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샘플이 나왔습니다 어 1차 샘플 치고는 어느 정도 우리 저희가 생각했던 디자인을 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잘 나온 것 같고 좀 제가 생각했을 때이 조끼라는 아이템이 그래도 그래도 아직은 좀 낚시 조끼, 아즈들이 있는 아이템 요런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여기 넥 부분을 이들넥으로 좀 수정을 하자고 했어요 제가 내가 넣었다 치고. 아, 그런... 음, 피... 어? 네. 어. 나 네. 잠갔을 때는 너무 높지 않게. 한 1cm 줄여도 될것같아 내가 없는 게좋으세요 저는 약 내가 없는 게좀더 생소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또더 그러니까 생소해서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딱 이걸 덮자마자 낚시 쑤끼 느낌이 사라졌어요. 어, 그래요? 네. 어, 그럼 잘 됐다. <웃음> 좋은데요? 저도 조끼 아이템을 많이 사보긴 했지만 브이넥으로 이렇게 깊게 파여있는 옷이라든지 라운드넥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티셔츠를 입었을 때 목이 늘어나거나 하면 되게 허전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다 티셔츠가 목 늘어난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 조금은 대중적인 느낌을 살짝 첨가를 하기로 했어요 아마 3월쯤에 출시를 할것 같고 좀 이런저런 디테일 수정하고 컬러도 좀 무난한 블랙 컬러도 같이 나올 예정이라서 요거는 제가 인스타나 브이로그에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만들고 있긴 합니다 SS 시즌에도 즐겨 입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좀 흔한 좀 트렌드를 정리해 주는 영상보다는 제가 좀 올해 입고 싶은 좀 나만의 트렌드? 봄, 여름에는 이렇게 입고 싶다 하는 그런 아이템인 베스트 아이템을 추천해드렸고 아마 베스트 아이템을 시도를 많이 안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되게 근데 이게 실제로 입어보면은 좀 내가 기존에 그냥 무지티만 사다가 조끼 아이템 하나만으로 소매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디자인이 들어간 슬리브 아이템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좀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아이템으로 베스트만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에서 2,3 SS 시즌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시통형이좀 오래 입고 싶은 2,3SS 패션 트렌드 중에 하나인 베스트 아이템을 좀 추천해 드렸고 살좀 살 빠졌지 않나요? 다이어트 오일찬데좀 갸름해졌어 베스트 입을 거면 살 빼는 게이쁘더라고요 내가 만드는 아이템 예쁘게 보이려면 살을 좀 빼야 될것같아서 빼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퀄리티는 그래도 확실히 잡아서 이 정도면은 되게 좋은 거죠. 불만이 나올 수가 없는. 현장에서 했어요. <웃음> 그래요? 안떡 먹는 게 없어요. 아 뭔가 이런 라인 보는 것도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아 네.